어아 u 자자합니다 어, <inverter> 자+ 자 선생님 주목해주세요 우리 복잡이 친구들 복잡이 너무 설레죠? 네! 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<Epiode> 선생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죠? 네! 예? 예!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한명한 명씩 자 선생님 따라 들어오세요 아 진짜! 아 부산행기차 출발합니다! 늦었다, 늦었다, 늦었다, 어 빨리 와야 아 빨리 아저씨 아 빨리 다녀요 야 왔잖아 내가 이렇게 운십냐? 네 아하하하 내가 운십더라 아 야, 빨리 타요 빨리 우와, 진짜 알다 우리 어디죠? 아표 줬잖아 아까 니가 니가 핸드폰 봐봐봐 아 그런가? 어? 어왜 이렇게 많네 니들 어디 가니? 아좋겠다얘다 부산 가는구나 <웃음> 그래 그래 그래 아이 좋을 때지 야. 너도 어리잖아 누가 추울 때라고 그런 거야? 너보다 어리잖아요 한참 말이구만 하하하 <웃음> 얘 웃긴다 야 어... 어디지? 아 여기다! 아 여기에요! 어 그래 그러잖아 아저씨 잘 들으세요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려면 에스시피가 있다고? 네! 아니 그 서울에 있지 얘는 또왜 부산까지 간다니 진짜? 아 어떤 에스시피야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야고모아네 국가 좀 사와봐라 지금 이어지게 한 바가 들어갔지! 여기서 갖고 올게요. 어 그래? 아빠 <웃음> 씨! <번씩>. 아 짜잔! <웃음> 메리 크리스마스! 이 아저씨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나눠줄게요! 하하! <웃음> 진짜, 아, 진짜 감사합니다! <웃음>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아니 크리스마스 안무의 시작! 아저씨가 <웃음> 어, 어. 자! 아저씨가 선물을 나눠줄게요 자, 받으세요 자, 이거다 너도 자 자, 너도 받고 하네 <웃음> 선물을 받아 네 선물을 받아라 하 <웃음> 자, 너도 자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 진짜 진짜 아, 아 깜짝이야 어, 우리 꼬마 너도 부산으로 가니 자 아저씨 선물 받으려 아 진짜요? 우와 잠깐만 우와 이 선물 근데 우리 엄마가 남의 주는 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야, 싫어요 야야야 아! 왜이렇게 왜 온범에 힘이 없지 아이 졸일나라아나도아좀나라 아이 아, 아, 아, 아, 진짜 아빠 안 판다 그러잖아 진짜 아마동숙 아저씨 진짜 이상한 거야. 야 니들 괜찮냐 야 얘들아 아이다 자고 있어 괜찮아 야너 괜찮아 야 니들 괜찮냐고. 이 아, 어,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혹시 이 기차에 SCP가 타고 있는 건가? 어, 일단 마동수아저씨달려줘려겠다 아저씨, 아저씨, 마동수 아저씨, 아, 아, 아저씨, 아, 아, 저씨 야, 야, 야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빠는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일 아, 아, 어 아, 아, 저혹 아, 저기 아, 크고 아, 저선 아, 나눠 아, 아, 아, 아, 저씨 아, 어요 아, 얗게 아, 겨가 아, 고 어. 아, 선물 나눠줘. 나도 선물 받고 싶다 나도 선물 받고 싶어. 내가 옛날이었지.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다른 애들을 내고 자동차 장난감 받을 때난 사진 앨범을 받았지. 아 그러니까 아이그왜 지금 그게 왜 좋은 일이냐고 아저씨. 내 가정사야. 너너 받았냐 선물을? 예전 제대로 받았죠 야 진짜 야그 천사 같은 사람 어디있어 어? 나도 나도 선물 나도 선물 받아볼 거야 어디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선물을 받은 애들이 다이상해졌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SCP 같은데 뭐라고? 에, 에스시아 그러니까요 빨리 찾아보자고 아저씨 알았어 알 그럼 아저씨 도와서 찾아볼게 s c p 가 선물을 나눠준다고 어, 오케이 어야구모아 네. 찾아야 돼요! 아유, 알았어 천천히 가! 어디 있는 거야 진짜! 어? 여기있다 저기요! 저기요! 응? 아 아까 그, 그꼬박은나 다시 선물 받으러 왔네 너도 선물 줄까? 나름! 아휴 시계 쓰지 마세요 어, 잠깐만 나 아무래도 SCP같아 SCP 공그룹도 닮은 거 같고 예. 무슨 소리야? 어? 네? 걔는 내가 제일 싫어거야 나는 SCP 사령녀 율벨이다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고 이게 봐! 이거 봐! 이거 봐! 아이씨 맞죠? 아이씨 맞죠? 어? 얘맞다니까요 어? 진짜네? 야! 그러니까 너 선물 안 주겠다는 거냐? 너한테 줄 선물은 없다 어? 그래? 어? 그럼!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어? 뭔 소리야? 잠깐만 기다려 봐 야! 잠시 만 나와 있어봐 어? 네 자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자 이리로 가가지고 뭐하시는 거요? 간다!!! 마두소 포착!!! <웃음> 내 선물은 죽방이다이 녀석아 <웃음> 야 고봉아 애들한테 가보자 아아예네가시자쪽이에요아 아, 예. 예. 예. 아, 미안 미안 미안 <웃음> <웃음> 아 오늘 정신을 못자려고 미안하다 요아아 빨리 와요 애들 지금 빨리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, 어, 어 왔다 왔다 일단 얘네들 좀 깨워야 될거 같아요 어 그걸 아저씨가 에, 에. 얘들아! 정신 차려! 오. 아 고마야 정신 차리고 그 선물 내놔 아.. 어, 에이 무슨 소리 빼놔 아.. 이래내놔 아.. 뭐 해주세요? 내놔 위험한 거야 야, 빨리 빼놔 임마 야.. 빼놔 데라, 너도 빨리 아! 니 애들을 구하라 했니 선물 뺏고 하게꿀야 이게 애들을 구하는 거야 그만 좀해애들 울잖아요 요말도 그렇지 어? 거기 집이 아.. 아.. 예.. 제발 좀 나가!! 아야아 고생했어요 동수이요야 그래도 내가 야 희생했지, 어? 나라 나쁜 사람 되면 되는 거 아니야, 그치? 하너내뜻 <웃음> 알지? 나 진짜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물을 뺀 거다. 아이, 저도 알죠. 똥 <웃음> 욕먹냐고 고생하셨어요, 형님. 하하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. 근데 아무래도 지기차에 SCP가 탄걸 보면 분명히 부산핵으로 많은 SCP들이 또 움직인 거예요. 우리 부산에 가서 아직 남아있는 SCP들 다차리요마동석 아저씨! 어! 그래! 가자! SCP가 모두 없어지는 그래까지! 가자! 가자.